이분은 생일을 깊게 잘 아십니다.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어, 뭐, 우리 또 형제님이 그 통화를 하시고 어, 이런 이런 얘기를 한, 하더라 하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언제나 들어봤는데 본인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저보고 통화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고 어, 그 주장들이 어, 자기도 한번 구체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네 음, 뭐 서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아, 우리 형주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좋게 또 이해될게끔 답변해 주시면 그게 또 성공이죠 예, 예, Yeah. 우리 지금 회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yeah.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yeah.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yeah. 안상홍 증인회에서 계시다가 yeah. 이제 나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장길자 그쪽 안상의 증인회 쪽에서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아, 저는 오래 있었죠. 아, 얼마나 계셨습니까? 아. 글쎄, 그게 이제 조금, 그, 그, 어, 언제부터냐, 시점을 잡아, 잡는다면, 85년도부터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정말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회장님하고, 지금, 그, 교리 이런 부분보다 솔직히, 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교리에 대한, 예. 그런, 거기서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거기서 탈퇴하게 되셨는지,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어, 예, 그건 다른 거 아니고, 어, 뭐, 성경의 어머니 하나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성경을 왜복을 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근거로서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네, 네. 마치 그런 뜻인 것처럼 성경 뜻을 왜곡을 해서, 어, 말을 하다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수긍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근데 자꾸 이게, 그, 마음에 걸린다 아닙니까? 그 겉으로는 뭐, 믿어진다고 해도 속에는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안, 그런 앙금이 지워지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되니까, 예, 예. 그것을 끌어내고, 예, 네.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가왔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예, 그 우리 회장님이 뭐 유튜브 쪽에 예. 어, 어떤 주제로 치면 검색이 가능하나요? 아, 지금 그, 아, 우리 블로그는, 블로그는 하나님에게 예수 죽인 애로 치면, 네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그 우리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쫙 나와요. 아. 그 쫙나오는데그그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주님이라는 게 따로 또 나와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시게 되면 우리 블로그 안에 제가 장기자 교회의 교리가 왜 틀렸다는 걸 하나 하나 다 밝혀놨거든요. 아 예예. 예. 뭐가 틀렸다는 것, 예. 왜 틀렸다는 것, 예. 그것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제가 다 해놨어요. 음. 그래서 어, 특히 그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네네. 이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안상웅이, 지금 어쨌든 거기서는 안상웅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님, 그래서 이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데,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 회장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시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우리의 대상이 천사가 들어갑니까? 예, 예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 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천사가 인간을 예. 창조하게 되버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왜 어떻게 그게 아니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고 우리라는 존재가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천사가 인간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 참여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계획처럼 창조 사역에 마치 이 사탄인 타락한 천사가 창조주로 신으로 둔갑해 버리잖아요. 아니죠. 문장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음. 그 우리의 대상 안에는 음. 하나님만 들어가야지, 음. 어떤 영적 피조물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음. 뭐 안상홍 증인회가 됐던, 신천지가 됐던, 통일교나 이런 음.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그 우리를 음. 하나님이 아닌 영적 피조물인 천사가 음. 함께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건 전혀 성경적인 그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지 어떻게 천사가 인간의 창조주가 될수 있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7, 11장 7절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우리 입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천사로 지금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교한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교장길자 장길자 아, 장길자. 어, 장길자에서 당연히 그게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두분이라고지요그 우리가 장길자 예. 하나님하고 안상홍 하나님 두 분이라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태초에 예. 이제 그 인간 창조가 예.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오. 그 현장에 안상홍이나 장길자도 육천 년 전에 존재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건안 되는 거죠. 아니 그, 그 이제 자기들은 된다고 하니까.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 우리, 우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남자가,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은, 음. 거기서 말하는 그 형상에서, 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할 때, 음. 하나님의 속성하고 비인간적인 비인간적 속성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닮을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 가진 인격의 소양 중에 그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하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면 인격적인 부분을 음. 인간이 일부 가지고 있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왜그 우리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분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름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그 문제를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사람 만든다고 할 때, 그 천사들도 같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어그 아버지가 정녁을 먹으면서 식구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다음 달에 차를 하나 사자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 도그 차를 살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실제 사람들은 사는 사람 능력이 있고. 사람이 그 주관적으로 하는 분은 아버지가 하지만은 그래야 한 가족으로서 그차럼 공유를 공유하는 그런 그 재산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 이렇게 아니면 아이는 또 학교에 가서 우리 차 샀다 했을 때 자기가 산건 아니지만은 실제 산건 아버지지만은 그렇게 공유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그랬을 때 실제 천사들이 다 만든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렇게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우리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만 각자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해석을 내가 하기 보다는 고린도전 11장에 보게 되면 1 1절입니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을 어, 고림도전서 11장 3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가비의 성령이 참 달랐어요 그 우리 형상이 돼갖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게 되면 남자도 머리 형상이고 그리스도도 머리고 하나님도 머리 그러니까 남자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다 같은 형상 머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도 영광도 아니고 다만 남자 즉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형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쓰되 남자는 수건을 쓰지 않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자 에게는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러면, 창세기 예, 예. 1장 26절에, 우리가, 예. 사람을 만드는데,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 남자와 예. 여자로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되어 있죠. 그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8, 로마스 1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왜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없고,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느냐 하는 답을 거기다 써놨거든요.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남자가 여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근거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게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났지.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즉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지금 이 얘기인데 남자와 여자가 그 뒤에 또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움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움을 받은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움을 받은 게 아니다 이게 남자가 바이 뭔가 우열하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움을 받았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움을 받았냐 즉 남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게 되면, 10절에, 이름으로, 여자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머리에 위에 둘지냐, 권세,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머리에, 표로서 머리에 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5장에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요, 그 전에, 음. 우리 회장님이 보면, 예. 고린도전서 이제 (12 1장3절7절1 예. 0 절만 얘기하는데 예. (11절에) 보면 예, 주 안에서 예. 남자 없이 여자는 있지 않고 예.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예.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예. 예. 남녀의 불평등이 아닌 금방 위아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음. 입장이고 귀한 음.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어떤 남자와 여자의 복종관계로 나눠버리는 건 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성경에서 잠깐만, 주 음, 제이... 안에서 막... 아내는 막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건뭐 우리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했을 때그 우리라는 존재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니, 지금 목사님. 천사가 사람을 만들, 만들었다고 하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은 천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버리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들었다 그럼 천사가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끝이 않았기 때문에 막제 한두 두, 두 시간 정 종교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제가 길래 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장 예, 에베소스 5장. 5장 22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아내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했느냐 하게 되면,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 보니까 그 아래 바로 보면, 2사 아니, 제가 얘기 끝나는 하시는 그래야 토론이 되고 네, 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제가 충분히 듣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 저도 원래 길게 하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짧게 단순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23절에 이이 원리는 즉 복종해야 하는 그 원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든 것 같이. 이 머리라는 것이 머리의 관계 머리와 지체의 관계라는 거죠 머리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남자는 여자의 머리 같은 그 관계,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즉 머리인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남 여자도 자기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거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은 네. 온 우주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그 11개 보면 남아있습니다. 머리고, 그 천자들은 다 하나님의 지체.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자가 머리, 여자가 지체. 그러니까, 순종과, 다스림과 순종의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온 몸을 다스리듯이 다스리고 온몸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인체에 어떤 질서를 성경에서는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계도 우리 인체에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머리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인체가 머리 머리가 있고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온 몸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우리의 형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남자는 머리, 그래서 남자, 여자는 지체, 몸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머리에 두라하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사도 머리 뭐라 백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 남자 없이, 뭐, 아,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난 없다는 결론을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그 고로스의 일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니까 남자의 아담은 한구로 만들죠. 그 대신에 여자는 한구로 안 만들어요. 남자의 갈비뼈를빼서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스의 일전이 설명을 참 잘해놨죠. 우리의 형상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 하늘 세계에서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골로스의 일전에 보게 되면 설명이 참잘나온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로스에서 1장 13절 들어볼까요? 아, 니야 15절부터 한 보겠습니다. 그로 보이지 아 않으신, 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먼저 계신 그로부터 모든 막 피조물들이 나왔죠. 바로 이원입니다. 남자가 먼저 있고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서 예자가 창조가 됐던 것이러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창조의 위치대로 남자가 예자가 그와 같은 위치로 만들었다는 그선을사도가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랬죠. 아담, 그 고름도전서 11장에서 그랬죠. 그 아담은 먼저지 하늘은 먼저 만든 건 아니다. 하늘은 먼저 만든 게 아니다. 그것이 그 바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남자는, 여자다, 남자 여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여자, 남자를 위해서 집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타로를 바탕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당들이나 정사들이나, 공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이 아고 그로부터 나왔고, 거기서 그런 이야기야. 거기서 거기서 역시, 회장님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듯이 모든 남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1절을 사도가 우리 고린독 교회와 고련독 교회들에게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을 들어서 2장과 1절을 들어서 설명해 줬던 겁니다 그 우리의 형상은 그래서 저희 우리가 보는 그 우리의 형상은 그 어떤 우리적인 형상, 남성과여성이라는 선택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세계의 질서 그것으로서 이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답게 했을 때그 우리는 천사들이고, 근데왜 우리가 천하가 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께서 회장님 금방 우리 안에 네. 천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회장님은 우리를 천사로 해석하고, 저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아까 남자, 여자, 그, <웃음> 복종 관계, 순종 관계 얘기를 했는데,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Yeah.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yeah. 성경에서 복종, 순종 이런 단어가, 단어가 있지만 yeah.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yeah. 남편과 아내는 같다 우리는 평등하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사랑에 대해서 음, 중간에 또 네. 말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중간에 말안 끝났는데 또 중간에 들어와 버렸는데 죄송한데 하나만요 예. 방금 골로새서 골롯, <웃음> 예. 1장 15절에 보면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에서 예. 우리 회장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나오는 17절 이렇게 나오는 그를 음. 누구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그럼 여기 보면 예. 예수님이 창세 예. 전에 존재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예예예. 예, 예.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예. 예수님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예, 예. 이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죠. 그렇죠. 만물이 예. 그로부터 나오고 그 그로부터 예. 창조돼요. 그러면 예, 예. 이제 우리 회장님은 예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창세 전에 실존하신 부분, 그,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계신 그 선생님이 말할 때 뭐냐, 뭐였냐면, 예. 그, 인간이 창세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냐고 말하니까. 아, 저는, 는 어, 어, 어, 그것까지 질문이 되어버리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예, 니까잠시만요 예, 예, 예. 뭐, 인간이 죄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주제가 지금 딴 데로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음. 인간이 예. 그러니까 아담 전에도 예. 인류가 존재했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예. 혹시 우리 회장님도 예. 아담 전에도 사람이 아담 말고 다른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하신가요? 그거는 아까 했던 주제 끝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형상을 할때 거기에서 우리의 형상은 어,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 그때 분저그 어, 하늘 세계에서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한다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목사님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면 우리가 창조하자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냐 그 천사들이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할게요. 아, 아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뭘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 그, 뭐, 큰 자동차를 하나 만들든가,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이, 아이들은, 아이들도 같이 그것을 타고, 장난감으로서 그렇게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동차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 만들었다 할 때, 아이가 만들, 아이가 만들면서 참여 안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세계 우리가 만들자 할 때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라는 말을 썼지. 직접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천, 우리도, 천자도 다 만들었다는 말로, 그런 의감을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네. 그게 자동차를 그다음에, 만들 때, 예.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예. 친구들한테, 예. 우리 아빠가 어?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는 말하고. 우리 아빠가 만들었다는 말. 것이 아니고우리가 만들었다. 우리, 우리 자동차 샀다. 우리, 저희도 몇십 년 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 아이들 집, 자기 집에 차 사면 그렇게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차 샀다. 그래, 우리 차를 샀다 하는 말하고. 네. 아빠가 우리 자동차를 만들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네. 친구들한테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그 아이 보고 거짓말했다고 말하죠. 네, 왜, 왜? 아빠가 만든 자동차를 너가 만들었다고 말하냐?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아, 우리 집에 자동차를 샀다. 이거는 그 말을 아, 들은 아이들이 아 너희 네. 집에 자동차를 샀구나라는 말은 너희 집이 아니고 우리, 우리 차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하고. 가면, 우리 차 샀다? 아, 그러면, 아, 당연히 애들이, 니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지금 산냐산냐의 샀냐, 주제가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니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어. 마찬가지죠, 그건. 삽입이나 만드는 거나 우리가 그 아이는 관여를 안 했지만은, 아이는, 아이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고 하면서 우리가 샀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들었다는 저희들은. 만들다는 의미하고 샀다는 의미는 완전 달라요. 만들어진 것을 사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던 무위에서 만든 거하고 아빠가 만든 걸 학교에 가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 안합다이들 우리는 뭘 만들었다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뭘 샀다 부모가 실제로 했지만 은 우리 테레비 샀다 우리가 뭘 했다 했을 때 부모가 그 했지만 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말 바로 그와 같은 형식의 말로서 우리는 창세기를 우리의 영상들을 만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1장 26절에 이 말씀이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아들의 말씀입니까? 창세기요? 하나님? 1 2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기의 말이라고 이렇게 우겨버리세요? 아기의 말이라뇨? 아이가 학교 가서 아,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말을 그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말을 하는 이 형식의 이 형식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얘긴다 제얘기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말에 이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창자가 <웃음> 창자가 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건. 완전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천사 숭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간의 창조주로 천사를 통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웃음> 끝까지 그렇게 자꾸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말에, 그 말의 형식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자꾸 그 말을 목사님은 천사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은. 그 말을 그런 형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그, 앞으로도 그 우리를 해석할 때 예. 우리 안에 존재가 예. 하나님과 천사로 해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 서두공의 고림대전자 11장에 설문을 받았죠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만들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명을 그러니까, 그 해놓은 대로 우리가 천사가, 천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 천사가 <웃음> 그게 천사가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 성경이 어디에 있냐고요 거기서,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사가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도 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 그,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응? 만들고 했잖아요 누가 만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데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천사들이 주위에 계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계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은 머리시고, 천사들은 그 지체고, 그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 인간을 네.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을 천사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남, 저, 하나님과 천사들의 관계, 그런 관계, 그 관계와 그런 똑같은 관계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하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남그남 그, 머리고 교회가 지체이듯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남자의 지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주고 있죠. 그래서 집의 다스림과 복종의 관계, 그거 그 진술의 형상이라고. 성격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어떤, 일장 거... 26절에 보면, 네. 우리가 사람을 네. 만들고, 뒤에 네. 한번 네. 보십시오. 그럼 그거 듣절제 27절. 27절에, 누가 말씀 하나님이 맞습니까? 자기 형상, 어. 자기 형상, 네. 천사의 형상. 형상이 아니라, 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아, 그럼 저, 참, 하나님이, 그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알려봤습니까? 잠깐 그러니까 어. 보세요. 남자와 어. 네. 여자를 어.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래요. 천사들을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왜뭐 자꾸 천사들을 만들었다고 그럽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만들었 천사들이 만들었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만든다고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가 사, 그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에서 천사가 들어가니까 천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 우리 그 천사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형상 자체는 그 형, 천사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관계, 그 질서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질서로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1장 26절, 27절에 질서란 단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질서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가 그 형상의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는 질서란 단어를 왜 거기에 끄집어 넣습니까? <웃음> 뭐 <하는> <웃음> 아니요, <못 참>, 알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그런데, 그, 제가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따지면, 저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따져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형상을, 그, 아까 그 우리 형상을, 목사님의 이상하게 성격 없는 말을 막 하던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그 형상이 뭡니까, 그러면? 그 성격을 하면, 거기에 있는 말로 성명을안 내고 싶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앱 에베소서 5장 얘기했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장 3장 3, 3절 7절 얘기했잖아요 제가 11절 얘기하고 음. 우리가 형상을 할때 우리 인간도 사랑을 합니다 아니 그럼 장전이 그 꽃이 설명하는데 장전이 그사랑이라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상세계그 사랑이라는 말이 있나 말합니다. 만들 때. 목사님, 저 그렇게 따져서, 저도 그렇게 안 따져봤는데, 참세계 2장, 26, 7절에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사람은 아니, 사람은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뭐. 하니까, 그,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아니, 따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냐고요. <웃음> 기독교인도. 목사 충분히 제가 목사님, 그,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이게 더 이상, 이제 이, 이 주제로, 그, 더 이상을 하게 되게 되면, 어, 뭐라 그럴까요? 서로 저도 고집으로 보이고 목사님도 고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여주제에서는이 정도로 이제 그, 끝내시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창세기 1장 26절에 예, 예, 예. 그다음에 3장 22절하고 7장, 11장 7절에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가 우리를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어쨌든 하나님과 천사로 우리를 해석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건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야, 고용으로서 끝났시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약에 네가 듣는다면, 아, 어, 뭐, 그,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예, 예,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담 전에. 예. 사람이 존재했다고.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아담 전에 사람이 존재했다고? 예, 예. 그게 아니고아담 그, 우리 인간이 하늘 세계에 영적인 존재로 있었다, 있었다. 이 얘기 같은데. 아, 그러면, 예, 예. 이 세상, 그러니까 아담이, 예, 예. 창조되기 전에, 예, 예. 이 아담이란 존재가, 예. 창조되기 전에, 예. 하늘에서, 예. 천사로 존재했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천사로 존재했다는 그런 주장이죠. 음. 근데 그게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 사람이 이 땅에 사, 그, 살아가는 것은, 어 단순히 우리가 생명에서 유위해서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창조의 과정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창세기의 그 아담 창조와 에덴동산의 모든 그 이야기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 1 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 가기 위한 시작점이고, 또그 세계를, 그 세계가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라는 것은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 거기에 그 내용을, 어, 단순하게 사실로만 끝내고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다 지금에 대해서, 창세계에 그러면, 어, 생, 청세, 에덴 동산에 생명도가 있는데, 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는지로 가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안과석당의생명과가 있죠. 우리가 거기 에 가는 것이죠. 그거는 에덴동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모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굽을 죽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어하나의그요한계시2 이십이장 사리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어떤 한그 진리의 어떤 숨겨진 비밀을 그기서 알려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는, 히브리스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본화은하늘세계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스, 그리고 네. 히브리스 11장. 히브리서 11장. 예, 네, 1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스 11장,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그 시간 관계상 계속 이제 짧게 말씀 드리기 위해서 또또또 읽겠습니다 11.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선질들이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은 우리가 아노니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이 중으로 아벨은 가윈보다 나은 제사드렸다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어서 5절에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13절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즉,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녹, 노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부 약의 믿음의 선진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어 보고 환영하며 도산이사님의 말입니다. 나그리라 친구가 있서 이같이 말라는 자들은 봄량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바 권양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저희가 이 겨를 더 나은 권양을 사모하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바 권양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원래 그 고향인 갈대우리였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와서 가난탕으로 와서 살게 었는데그 갈대우리 사리에 있는 그 갈대우리 그것은 진짜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언제든 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은 나의 고향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참 고향은 하늘에 있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냐이 사람들은 했기 때이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에덴동산이라는 어떤 그런 이치상의 어떤 것을 고향으로 생각지 않고 아벨도 결국은 아벨이나 에몽이나 누아나다이 사람들은 다이 세상을 나그네 세상으로 증거를 하고 하늘 세계 하늘 세계 가는 것은보양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이 히브리스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히브리스 기자가 구약을 어떻게, 구약을 읽고, 어떤 지혜고 지식이죠. 우리가 구약을 해석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내가 구약을 읽고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만큼 깨닫기 보다는, 히브리스 기자가 읽고 깨닫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좀수월하죠 아, 그럼 구약을 하면 막바뀌요내 유명한 표현, 그, 뭐, 흑패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떤 사람이생기다 뭐, 이렇게 할론을는 내가 그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다. 막 바뀌어요. 근데 그런 다툼을, 어, 대주기 위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거 같이, 이미 그, 덕추를 어서 깨닫고, 이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 히브리스 기자의 설명을, 해석을, 우리게 이제. 저기, 회장님. 예. 네. 지금 제가 한 질문이. 예. 네. 창세 전에, 아담 전에.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전에는 사람이 응. 없었는데. 응. 인간의 영혼은, 응.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어. 죄 때문에 천사로 존재했다가 어. 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한 성경 근거 어. 구절을 제시했더니 아, 그 구절 제시해드리죠 이거 한번 시보다아 잠깐만요 음.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지금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네, 네 얘기하십시오 본향, 네. 고향 네. 처음에 있던 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창조주고 인간은 아버지의 그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간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걸 인간이 태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란 존재가 죄 때문에 하늘의 천사로 있었다고 하면 성경 어디에 인간과 천사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나요? 예예. 예. 그런 사무구절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읽으셨을 때 그게 11자로 어, 뒤에 내가 안 읽어버리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반복하셨는데 그게 16절을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저희가 이제는 그나온본양을 사모하니 꼭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고했습니다이땅지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네, 하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늘에 있다 이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은 나그네 세상 은 내가 떠나가야 잠시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고 지나가는 지역에 불과하다 하늘로 가야 된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땅은 나그네 세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에 보던 하나님 나라 가야죠. 지금 제가 뒤에, 뒤에, 제가 마찬가지로 읽게요 인간이 어떻게 천사로 존재했냐. 아, 그건 제가 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마찬가지로 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보통의 사망이고 다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과 이 그런 받으시는 뜻으로 발휘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는예수살세의예루살림으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 단순히 품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세계라는 영역 안에 이 단순성, 예루살렘 도성을 창조하시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거기에 가서 다시는 죽음 돕고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 네, 누가복음 15장 삼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우리 중에 어느 사람이 양1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은 아홉 마리를 두고 아홉 아홉 99, 마리를 두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가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즐거워 어기에 내고 집에 와서 그 벽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장을 찾아 놓아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지금 하늘 세계의 천사가 원래는 백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백명중에 하나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려왔다그 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내려와서 헤매고 있는 이, 이, 이 천사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서비행가 하느냐. 그치? 그 잃어버린 그 천사를 찾으러 자기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무엇서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 양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기르면서한마 양을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 하늘세계에 천사 백명으로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찾으러 왔어 이제 그 회계를, 회계를 했다는 것을 찾으니까 그 양을 찾아서 기뻐서 장를대품같이한 사람이 있다면서 잃어버린 자가 회계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나머지 그 천사들이 그와 같이 기뻐한다 양을 찾은 것처럼 그와 기뻐한다 이렇게 비우면서 천사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해께서 우리를 찾으러 온그 배경을 이리 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은? 회장님 네, 잠깐만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5장 네, 네. 7절에 보니까 네. 그, 그 이제 여기에 보면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이 천사라는 거죠? 예예 네, 네. 양는 양을, 그러니까 양을 비유로 풀면 천사라는 성경구절 혹시 있습니까? 비유로 풀라는게 뭐냐면 이요여기금 지금... 양을 왜 천사로 풀냐고요? 양이 흔들면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여기 아, 여기에 여기서 보면... 천, 천사 백령이 하늘에 천사 하늘에 천사 백이 있었는데 하나가 입장으로 와서 그 입장에 온그 천사를 내가 찾으러 왔는데 찾았어 찾았을 때 회개하고 들어왔을 찾았어 왔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머지 만아있의9십분 명의 천사들이 기뻐한고하는데그 기쁨을 무엇 비해서 설명하고 하게 되면 목자들이 양 입장에서 목자들이 양을, 양을 했는데 한 마리 겠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 그9 4마리요들려두고이어버린 구시, 양을 찾아가고 찾았어요. 그 목자가 기뻐고집에들어가서 겉들을 모아고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무튼 인간이 이 세상에 어. 오기 전에 인간의 영이 하늘에서 천사로 존재했다고 예, 주장하는 예. 성경 근거 구절이라고 누가복음 15장을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누가복음 1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7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음. 되어 있어요 여기 의인, 의인이 음. 사람 인자잖아요 양천사가 아니고 음, 천사가 의인, 아, 예, 뭐 그러면 아니, 잠시만, 잠시만, 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음. 아오,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니 여기에 음. 양을, 양 음. 아흔 아홉을 예. 예. 지금 하늘에 있는 예예예. 성도들, 인간들, 순교자들, 순교자라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구약시대에도 구약시 예수님 오지기 전에 예예예. 하나님을 믿고 예예. 죽은 의인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여기에 의인은 성도들인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회장님은 양이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성경은 예예. 인간이라고 의인 아홉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 양을 예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 왜 예.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양을 천사로 해석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목사님은 이 의인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해를 그,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그 얘기가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그 양을 응.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자를 써서 이아아홉의 양이란 존재는 사람이라고 예, 예, 예. 예수님께서 표시를 해버려 이비율을 양을 예, 예, 예. 잃어버린 양할 때 예, 예, 예. 자녀들로 해석을 성도들로 해석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예, 예. 왜 회장님은 양을 천사로 해석하시냐고 그 성도들이 하늘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이와 같은 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음. 예, 하늘에서는 이 땅입니까? 땅은 아니죠 회개할 것 없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이라 여기에 보면 예. 4절에 아흔 예. 아홉 마리를 들어주고 이거는 이제 세상에 있는 인간이잖아요 아난그양 아닙니까? 하태너 예수님이 그 양을 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로 해석을 하지, 그걸 천사로 해석합니까?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어. 이 아흔 아홉 마리가, 아흔 어. 아홉 마리, 양을. 그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7절에, 의인이, 하여튼 의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7절에 보시라고. 예, 7절에. 예. 한늘이 네. 뜨고 나하습니까 그니까, 아흔 아홉 마리 양하고, 예. 의인 아, 아흔 아홉, 아홉을 인하여이잖아요. 예. 예. 예. 99마리 응. 양 응. 의인 99 응. 어디 있습니까? 시, 누가 보금 15장 7절 그래 아니 의인 99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디에 있는 것은 응. 하늘에, 그렇죠, 있죠. 있고, 응. 이이 있는 하늘에 하늘에 있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에 있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하고 하늘에 있는 것서하늘이 있고 세상에 있는 성도랑 하면 어떡합니까? 사절에 아흔아홉 네. 마리 양, 어. 7절에 은이 어. 아홉, 아흔아홉. 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어. 예? 어. 성도, 성도, 성, 성도, 아흔아홉, 성도는 그럼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죠. <웃음> 그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는 하늘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하지 말고, 양이 우리 그래. 선생님은 우리 회장님은 양이 천사라고 했고, 저는... 아니다, 양이, 인간이다,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그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습니까? 안가 있습니까? 가 있죠. 가 있다고요? 네. 어, 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다. 그, 그게 성도가 있어요? 대살로니까. 어디 있습니까? 안 봅시다. 사장 대선교 사장 13절. 4장. 13절. 이 예. 네. 대선교 사장이죠사장몇 4장 장요? 13절. 13절. 그렇게 구경 성도들이 하나님러가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네. 자들에 관하여 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고 네. 음. 성교자들 먼저 죽은 자들 예, 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용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하므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예.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뒤에 계산을 해보십시오 네, 저와 네, 함께 데리고 오리라 우리가. 아니, 시발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 6절 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저 먼저 부활을 한다 그리스 그쪽에서 오실 때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 가죠. 예수님 당신이 간게 아니고 자그 밑에 읽어보세 읽어볼게요. 음. 그, 어. 그 후에 어.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 구름 속으로 어.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예. 예. 예. 그리토께서 오실 때 그때 부활을 내가가고하늘간단히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은? 하늘나 죽은 자들은 예.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어. 오시죠 그리고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이거, 살아남은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실 때라고 안 해놨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이니, 아, 네. 죽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나무는 쉬고 있죠. 하나님의 품에 있죠. 아니, 뭐,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든, 그, 그, 연자처럼 별로. 그렇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시, 인정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여기서 죽은, 그래서 아까 누가 보음 15장에 하늘에 있는 어인할 때, 그 어인들은 하늘 속에서 번지하지 않는, 뭐 사람이라든 천사라든 할때튼 번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뭐 목사님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 번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있죠. 근데 그 번지하지. 성경 거기서 누가 보 아까 15장 그 7절에서. 예. 네. 지금 우리 회장님은 양을. 네. 천사로 해석해서. 네. <목소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영혼은 천사로 있었다 그 <목소리>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그 비유에서 양은 지금, 천사로 있었다 지금 목사님, 목사님 처음에 제가 그구절을 들어보는 게그천사나사람이나를 하나 중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 히브리스 시기장에 우리가 원래 하늘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을 내가 이게 존재했다는 것을 내가 그 히브리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하늘 세계에 있었다는 게 있어요. 어디 있느냐 성경 구절에 어디 있느냐 해서 제가 그 예수님의 설명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조금 딴 데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잖아요 네, 흙으로 창조하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창조돼요 무에서 유인데 우리 회장님의 말대로 하면 인간의 영혼이 존재했다 그러면 창조가 안 되잖아요 원래 존재했는데 그게 어떻게 창조가 되냐고요 창조라는 개념은 무에서 유예요 근데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사로 있었다 그러면 천사하고 인간이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예, 천사가 예, 예, 예, 같은 존재죠 예수님 그랬죠 구할 때는 우리가 다 천사의 통일이었겠죠. 그게 성경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어, 가면서 마트북이 한번 봅시다. 그 말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 가지 않는다. 인간처럼, 인간, 그러니까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단 말이지, 인간이 음. 천사하고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성구가 아니에요. <웃음> 어떻게, 아니.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게... 뭐,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대선을 말그 대선을 얘기하게 되면 조금 서로 또 상할 것 같고 일단은 예수는 어~ 의인, 의인 의인들이 하늘세계에 있었는데 그 의인들 중에서 하나가 이 땅으로 왔고 그래서 이 땅으로 오그 하나 의인을 내가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그런데 그 의인이 회의하고 내게 돌아왔을 때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세계에 그 범죄하지 않고 원래의 범죄하지 않는 그 하늘세계는 의인들 그렇지 내보다 더 깊고 한다. 그사실은 뭘로 비해로서 설명을 해주는나 그러면 우리남하세계에 대한 이치를 모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니까알려주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양을 기르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갖고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 겁니다 양이 2 0마리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아나를두려두고한 마리를 찾지 않느냐 내희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 찾으면 어깨내고 와서 너무 기뻐갖고 이웃을 불러면서 잔치를 베푼다는 우리의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더신선있게깨끗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스서1 1장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그렇게 히브스서 기자가 설명하는 대로 저희들은 뭐 구약을 우리는 뭐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보다는 히브리스 기자가 깨닫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좀 쉬웠습니다. 그걸 자꾸 왔다. 내가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가 하는 게 쉬운 거 그냥처럼 저희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 5절에 어린 양 부부는 아흔 아홉 마리하고 한 마리 양 부부는 우리 인간의 한 영혼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처럼 인간의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예. 영혼을 위약의 역에서 아, 구원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 거지. 예 목사님, 목사님 주장을 하냐고요. 예 목사님 됐습니다. 그분 생각한다고 그랬면또 고정도로, 저 정도로,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만 누가 백관대로 되는 사람들과면충분을 목사님 지지하든 제 얘기를 지지하든 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아, 이제 6월절 이잖아요 6월절. 예. 사실은 이는 6월절은 피했다. 예, 예. 안식일과 절기와 안식일과 어떤 유월절이 음, 우 구원 문제에 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예, 예.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토요일 날 예, 예, 예.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 안식일과 유월절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우리 그 혹시 우리 회장님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가요? 네 예, 예. 저희도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물론 주,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예, 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예, 예. 제 7일 날 7일 되면서는 휴식한다 쉰다 그런데 예. 하나님을 기념한다 예. 예배 드린다 해서 안식일이고 예, 예.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어제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요일 날 있잖아요 일요일 날 예, 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으면 일요일 날 회사 출근하고 예, 예.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6일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만큼 그 6일이라든 그 날짜도 예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6일도 소중하고 안식일도 소중하다고 하면 예예. 저 그래요 그 상담할 때 하나님의 교회 그 안증회 장길자 이쪽 얘기할 때 예. 그러면 일요일 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냐 토요일 날 예. 예배드리고 일요일도 쉬어버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예. 절기와 안식일이 예예. 안식일은 폐했다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 그런 게 있죠? <웃음> 제가 그런 걸못 봤는데 아 그런 구절을 아직까지 못 보셨습니까? 예성경의 그럼... 안식일 관련해서 에레미아 애가 2장 6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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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처소나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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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열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6월절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토요일에 대해서 예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예. 어차피 이거 유튜브로 올릴 건데 예예예.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그 안식일이라는 토요일 예배가 맞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예 예. 그렇게 말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쉬, 10개 명을 폐했습니까폐하지 않았습니까? 10개 명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몇째 개 명? 10개 명 중에 몇째 개 명? 안식을 지켜라는 말은? 우리 안식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아 일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예. 휴식이거든요 어휴 그냥 쉰다? 예. 일요일에 집에서 쉬겠나? 예배한 일요일 아니죠? 그럼, 그럼 지금 말하실 때 항상 예, 예. 제가 말하지 않은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때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예, 예. 안식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천들를 창조하신 하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건물을 기념하는 게 안식이죠. 일곱째 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랑 그며째경간에서 그거 하라고내라습니까 그런데. 그 시분을 안면1서는 안식일을 지켜야죠. 성경 참여하신 그 권능의 나라를 지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일요일이 안식일 아니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이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 첫날부터 중간중간에 아. 이 태양하고 지구가 예. 성경에 멈춘 것도 되어 있고 예예. 이 우리가 지키는 이 날짜라는 게 예예. 로마 제국부터 오면서 날짜를 오. 만들잖아요. 예예. 우리의 음력이나 태양이나 이게 자꾸 태양력이나 음력이나 이게 날짜가 자꾸 바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보다 미국은 날짜 변경선 때문에 우리보다 하루 늦어요. 예, 예. 같은 날, 한날 정해진 그한날 레벨을 들이기가 불가능해요. 예, 예, 예. 아시죠? 날짜 변경선이 우리보다 하루 늦게 오는 거.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해가 때때해뜰 때부터 시작해서 을 저녁에 해지가 지고 그 다음날 해뜰 때까지는 하루가 그리죠그 날로 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해가 뜨므로서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한국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경은 해가 뜨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해가 뜨므로서 그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 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다고 는 하면 그렇죠. 지금까지 예. 우리 회장님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까? 뭐, 교회 빠진 교회 빠진 안 빠진다 그게 무슨 많은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상황이나 예, 예. 여건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예. 병 때문에 예, 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 가는 게 우리가 예배 안식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아니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어디 있든지 하나 네, 네. 내가 병원에 있네 네. 내가 뭐 다른데 볼일 있어 다른데 급한 멀리 있어서 내가 갔던, 그건 던 우리가 그 시간에, 네네.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도하고, 네네. 하나님을 찬성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 예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소는 상관없지만, 시간은 지켜야 된다? 시간을, 그 시간을 지킨다는까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하, 아, 그러면 뭐, 그때 당시, 구약 당시에, 뭐, 모세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네? 음. 우리가 안식일을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북한이나 중국의 다른 나라에도 예. 우리만큼 정말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예예.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 중요하지 않다. 그데왜 이런 나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가 뭡니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일요일날 합니까?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아 일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주일 주일날서 안지다는 얘깁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네, 일요일날에 꼭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가 음. 그게 우리 구원의 음. 본질이 아닌데 음. 우리 회장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나 네. 우리 이 안식교나 어,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교장님은 예. 토요일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안식이 중요하죠 그렇게 예.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교시록 12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4절에 제가, 14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이 이런 내가 여기 있나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한 번만 성리도 무성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하고 그것을 예. 아버지의 뜻이 예, 뜻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예,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 뜻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어.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럼 이하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그뜻 자체가. 성경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지혜는. 예. 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뜻대로 행라리자로라리자로 관해가 습니까 아까도 맡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것도 조점이면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잡아. 야고보에서야고보가 예, 예. 예, 예.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그 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형제들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근 분히 뭐 얘기가 좀 다른 것도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얘기들을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말씀 중에 견해가 참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물어봤으면 좋겠다 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음성이 제가 지금 그 익숙하거든요. 한번 경험한 것 같거든요. 네. 목사님 혹시 신천지 교회 다니시다가 나오신 분 같아요. 음성이. 음, 아니요. 저는 신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음성이 비슷한, 분, 비슷한 분이었구나. 네네. 나는 신천지 옛날에 그 이만희 씨 타면은 이만희 씨 측근에 있다가 나오신 분하고 음성이 너무 똑같아갖고, 예. 혹시 그분인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좋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데, 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네. 답을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은 저 정도로 하되, 네. 제가 뭐냐 하게 되면, 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걸 제가 참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들이 되지?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아들은 나중에 우리 육신의 어떤 그 차원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아들은 나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음. 어,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역시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차이인지 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되고 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가. 그거 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음. 근데 뭐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어, 기회 있으면 또 서로 또 나눠보시면 또 좋은 서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좀 이렇게 서로 또 대화를 할수 있었다는 거 너무 고맙고 예.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이 이제 저도 또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예. 한번 또 기회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서로 통화를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